덕트로 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죠, 안전성. 사람이 지상에서 승객이라든지 지상 요원이 접근했을 때 덕트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. 예를 들어서 오픈된 프로펠러가 돌고 있으면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되죠. 그런 안전성의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덕트가 가진 기본적인 효율입니다. 덕트를 프로펠러 실게 되면 최대 한 60% 이상의 그 출혈 효율을 이제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죠. 덕트를 실게 되면 일반적인 그 헬급 타고 다르게 제어하는 방법이 좀 어려워집니다. 그 덕트를 타고 넘어 올라오는 바람에 의해서 그 피치업 벤치를 들게 하는 그 모멘트라든지 또 추풍이 불면 은 옆으로 쓰러지는 모멘트, 밀리는 모멘트, 밀리는 힘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그 별도의 후방이보름 바가지 후방 프롭을 별도 장착을 해야 되고 그 제어 측면의 연구가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. 그 기본적인 제어 문제라든지, 측풍에 관한 강건성 그런 걸잘 해결을 하게 되면 수직 착륙 개인 항공기에 적용을 해서 그 누구든지 타고 나올 수 있는, 안전하게 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비행체를 개발하고자 합니다.